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크레딧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참고로 제가 공부해봤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스캠 논란이 제일 많았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스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이유랑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쪽 의견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추후에 나중에 다른 암호화폐들 조사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 영상에 제가 댓글을 제가 항상 답글을 좀 달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답글을 달 때도 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음, 아무리 조심해도 가끔은 오해가 오해를 낳는 일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글을 못 달아 드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 먼저 가보면요. 크레딧은 지금 상장한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2018년 3월 3일에 런칭해서 아직 상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44위예요. 가격은 아직 변동이 크게 없고 거래소의 상장도 아직 많이 안돼 있는데도 순위에 비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에도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해외에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i c o 도 17시간 만에 퍼블릭 세일이 끝났대요 이게 다그 초고속 블록체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다 팔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의견 차이는 있으니까 양쪽 다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어떤 프로젝트인지 살펴보면 은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한 초고속 오픈 블록체인 DLT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인데 얘네가 6월 중으로 다음 달에 메인넷을 런칭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속 초당 100만 개 트랜잭션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향후에는 1 0 0 0만 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대요. 근데 과연 이게 실현이 진짜 될까요? 진짜 쉽진 않을 텐데, 그죠? 이 크레딧에는 4가지 네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고속 1초당 100만 트랜잭션, 그리고 트랜잭션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블록 생성 시간도 0.01초, 롯 엄청 빠르고 수수료도 낮대요. 0.001달러에 해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좋은 이더리움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트랜잭션이 사실 얼만지 감이 안 잡히시죠. 초당 100만 거래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비자카드 쓰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국내든 해외든 카드를 긁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이 비자카드가 초당 4만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크레딧 미디움에 가시면 다른 결제 시스템들에 비해서 얼마나 크레딧이 빠른지 비교를 해놨는데 리플보다 빨라요 훨씬 <웃음>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은 알파 테스트에서 40만 트랜섹션 TPS 전송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아래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크레딧이 다른 유명한 프로젝트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백만, 수천 개의 거래를 할 수가 있냐고 라 하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주는데 첫 번째가 플랫폼의 소스 코드를 거래 속도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데이터 패킷 사이즈를 줄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산 트랜잭션 풀링인데 이게 매번 새로운 라운지가 5 million seconds 마다 생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산 네트워크에서 최적화된 데이터 흐름을 채택한다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실력이 얘네가 돼? 라고 해서 팀을 봤더니 팀 멤버도 어 대부분이 러시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력들은 다 괜찮아요. CEO가 금융 쪽에서 경험이 많았고 음 개발자랑 프로그래머도 개발 경험, 프로그래밍 경험도 있고 블록체인 경력도 2, 3년 정도 있고 그리고 어드바이저도 IBM 쪽이랑 벤콜 금융재단 쪽뭐 블록체인 쪽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이런 프로젝트가 무슨 스캔 논란이 있냐고 라 했을 때 이 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글쓴 사람이 크레딧 팀 멤버는 아닌 것 같고요. 크레딧에 투자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을 작성을 하려고 이 반박 글을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파트너십 돼 있는 회사 하나하나도 컨택하고 조사해서 글을 적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두 가지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크레딧 알파 버전 원래의 암호화 방식을 MD5라는 128비트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을 근데 이게 보호화가 가능해서 되게 쉽게 뚫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됐대요 그래서 원래에 MD5를 쓰다니 말이 안 된다 얘네 100만 트랜잭션 못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박을 했어요 MD5를 사용한 을건 알파 버전이고 크레딧은 파이널 버전의 256 해시 펑션을 쓸 거라고 백서에도 그렇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이 알파 버전에 사용한 MD5가 보안에 취약한 거는 맞는데 알파 버전 지갑에는 가치 뭐 있는 토큰들이 보관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테스트랑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아주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스캠이라고 얘기는 할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와 있거든요 베타 버전을 확인을 해보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샤256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캠 논란은 크레딧이 거래 속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라 주장이 있어요 크레딧팀은 지금 이미 알파 버전에서 초당 30만 거래가 가능하고 메인넷에서는 100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하냐, 제가 쟤네 거짓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기에 대한 반박을 보면 크레딧이 3월에 30만 거래를 증명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로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이 만약에 3월이나 4월이 돼도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앞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짜 합당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도 스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40만 거래하는 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거죠. 뭐 물론 솔직히 그 영상만 가지고도 와 드나다 얘네 진짜 100만 거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정 질 수도 없지만 왜냐면은 뭐 어차피 또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짜 조작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의심을 하려면 사실 끝도 없이 할수 있는 게 의심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웃음> 뭐, 모든 프로젝트가 투자 전에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으면 또안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크레딧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진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곧 있을 이제 메인넷 런칭 전에 크레딧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한국어로 웹사이트랑 백서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크레딧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 결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스캠 논란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정말 단 하나도 스캠 논란이 없다면 오히려 그 프로젝트가 제일 의심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양쪽 말다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더 노력할 거고요 굳이 반대편이랑 에너지 소비하면서 이기네, 지네, 너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다 비교해보시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그냥 직접 판단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도. <웃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